위에서 던져서 그냥 이 이슬을 이용해서 내려 앉혀야 돼요. 내려 앉히면이 이슬하고 결합이 되면서 약 효과가 이제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치파를 쓰면 좋은 점이 뭡니까 선생님? 일단 편한 점. 뭐가 편해요? 손자가 약을 칠수 있고 뭔지. 할수 있고 주의하실 게 뭐냐 하면 영양제는 50ml나 5 0 g 밑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1리트면은이 40을 넣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60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경북 의성에 지금 새벽 5시에 지금 한국농산TV가 떴습니다. 오늘은 지금 수도작에 농약을 칠때 사용하는 이 치파렐리. 치파렐리, 누보라, 누보라가 뭡니까? 이태리어인데요. 한국말로 하면은 구름이란 뜻이에요, 이게. 구름. 구름. 예. 구름처럼 둥실둥실. 예. 떠간다? 그런 의미죠. 요게 이탈리아 거. 그죠? 그거를 직수입하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이분이십니다. <웃음> <웃음> 얼굴 공개. <웃음> 맞죠? 예, 맞습니다. 아, 지금 몇 년째 이걸 지금 직수입하신 거예요? 어, 지금 2006년도 정도부터 저희가 판매를 시작했어요, 이게. 아, 그럼 벌써 16년. 16년 동안 이 치파렐리를 수입하셨는데, 저는 치파렐리 말만 들었지. 이걸 수입하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예. 저도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치파렐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가지고 수도작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 예. 밭작물이나 뭐 과수원, 음. 하우스 이렇게 용도를 다양하게 전품목에 걸쳐서 할 수가 있어요 수도작 할 때는 약 비율이 중요한데요 네, 이게 살충제,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약을, 스물 단말용 농약을 우리가 받아와요. 이게 500g이나 500ml를. 그 저, 저, 음. 여기에 다 엮어 쓰시는 분이 가끔 있으신데, 네. 그렇게 과용해서 쓰시지 마시고, 네. 그게 3분의 1 정도나 2분의 1 정도. 주의하실 게 뭐냐 하면, 영양제는 50ml나 50g 밑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음. 그 너무 농도를 높이면, 은이 작물에 주면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약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아,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질문들이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자, 제일 자주 오는 질문이 뭡니까? 농약 비율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농약 비율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죠. 이게 수도작은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뭐한 100에서 170, 250 정도 양을 넣고 이한 통에 넣고 이제 뭐 600평이든 900평, 1200평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통 가지고 한 600평 단위로 음. 사용하셔야 돼요. 대신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작물에 따라서 가까이서 칠려고 하면은 이게 한두세배 농도로 해가지고 이제 작물을 희, 어, 작물에 살포를 하시면 되고 먼 거리 방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배에서 열 배를 여서 이제 방제를 하시면 돼요. 지금 휘발유를 저 혼합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 이게 5리터짜리 용기고 이게 1리터짜리 생수병 용기인데요 그냥 이제 쓸 수는 없으니까 이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전용 오일이다 이게? 예. 아... 50대 1짜리에요 이게 50대 1이요? 예 혼합 배율이 있습니다 아, 혼합 배율이 있군요 예. 여기 보시면 20, 40, 60, 80, 100이 있는데 20은 휘발유 1리터 하고 어, 희석할 수 있고, 40은 2터 3L, 4L, 5L 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용기에 묻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꼭 닫으시고, 한쪽만 여셔야 돼요. 어... 지금 이래 보시면은, 용기에 묻어 있는 게 실질적으로 있어가지고, 네. 용량을 더 증가를 시켜야 돼요. 2터면은40 정도를 여잖아요. 네. 2터면은이 40을 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60을 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엮고 나면은 네. 20이 남아요 이게 아 휘발이 섞는군요 지금? 예예 예.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가만히 있어보면은 이 용기에 묻었던 것들이 한쪽을 멀리기 시작해요 이게 어...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 말씀하신거죠? 예 그래서 60을 열면 실질적으로 40이 들어가는거예요 어... 약간 더 들어가는건 기계가 손상이 없는데 네. 적게 들어가는 거는 손상이 있어서 정확하게 옅은지 약간 더 옅은지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5리터짜리는 이제 100 이상으로 여시면 돼요 그냥 휘발유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오일를왜 왜 넣어요? 어, 가솔린 제품은 휘발유 전용이 있고 이, 희석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희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어떤 약을 치실 거예요? 호혈병약 아, 도열병이야? 아, 문고병문고병 이게 몇 리터 리 통이죠, 지금? 200. 200리터? 네. 한번꽉채면몇 리터에요? 17리터. 아, 17리터? 그럼 이한통꽤 많이 쉬겠네. 쉬긴 하더라. 이거는. 근데 이 치파렐리를 쓰면 좋은 점이 뭡니까, 사장님? 일단, 편한 점. 뭐가 편해요? 혼자가 약을 칠수 있고, 뭐든지 할수 있고. 아, 혼자 할수 있다? 예. 예. 어. <웃음> 한 시간 만에 얼마나칠수 있습니까? 1200평 4개를 칠수 있어요. 어, 4800평 한, 한 시간에 칠수 있어요? 예, 예. 엄청 빠른 속도가? 많이 빠르죠. <웃음> 아. 혼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네.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어. 네. 스위치를 오. ON으로 하시고, 그 on 다음에요? 처음 시동 걸 때, 네. 내려서 시동 거시고, 시동이 네. 걸린 다음에 위로 올리시면 돼요. 아, 그게 초코레버군요 예, 네. 한번 시동 걸었던 거는 이제 더 이상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 프라이머 펌프를 이제 작동을 시키면, 눌러주면, 위에 있는 기름들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어, 얼만큼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한 두세 번 눌러주면 돼요. 보니까 굉장히 멀리 나가는데 이게 얼마까지 멀리 나갈 수있을까 평균적으로 쓰면 한 15m 정도가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시면서 좌측 우측을 흔들어 버리면 5m밖에 안 가요. 아. 그냥 이제 쭉 걸어가시면 15m인데 거기서 조금 이제 한 2, 3초 서 있으면은 20m, 30m 이렇게 흘러가요. 30m까지 가요? 예. 그거는 이제 기류가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더갈 수도 있고 덜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뿌리실 때, 길을 잘 확인하시고, 등지고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봐봐, 끝까지 봐. 이게. 예, 예. 많은 농가 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방제를 열심히 하시는데,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이거 이 작물의 특성을 좀 아셔야 돼요. 이 작물의 끝에 보면은 아주 미세한 솜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이 새벽이 지날 때 약간씩 약간씩 묻혀서 이 입자가 굵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직접 바람을 일으키거나 어떤 이제 충격을 주면은 배에 묻어 있는 이슬 자체가 다 흘러버려요. 그런데 이제 치파넬리 동력 살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던져서 그냥 이 이슬을 이용해서 내려 앉혀야 돼요. 내려 앉히면은 이 이슬하고 결합이 되면서 약 효과가 이제 스며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아주 미세한 입자만 이렇게 날리면은 이슬이 없을 때 미세한 입자만 날리면은 실질적으로 방제가안 돼요. 이것을 안쪽으로 밀어줄 수 있는 매개체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는 이 이슬을 이용해서 집을 열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새벽에 쳐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한 10만 평씩 되는 분들이 사용할 때는 밤에도 가셔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밤에 어 나가셔 가지고 이제 피부에 대는 이제 저 닿는 이 바람이 온도가 조금 차갑다 싶으면은 이 입자를 날리면 밑으로 깔아 앉고 따뜻하다 싶으면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 입자들을 밤에 가셔 가지고 어 뿌릴 때그 온도를 먼저 살피고 살포를 하시면 되는데 밤에는 이렇게 가면 이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이제 바람이 멈추고 나서 뿌리고 뿌리면은 이 입자 먼지만 다 묶게 돼 있어요. 농약 입자만. 근데 새벽에 이 이슬이 들어오면은 같이 또 결합해서 스며드는 그런 원리예요 아...